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내한입니다. 현재 시간 8시 35분. 네, 여러분,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Let's go, let's go. 네, 신니다월에 더. 그 다음에 2월 2일에 더. 그런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또 일자를 적어버리면 그날짜로만 앞에 부정되어. 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실권에서 쓸 때는 오늘 하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4월 18일 이렇게 적어놔야 일자가 계속 18일 5일에 뜨거 내가 그러니까 이 자를 바도되거근데 시험 문제는 그 달에, 그 날에 여러 문제를 하고 날수는 o t 이 u r e 는다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내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네. e 기 o t 자를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말 r e not sure if you're 그냥 t sure if you're 그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서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시 if y o 이건 은 거미가 너만큼이라면 1거미만큼 그러니까 나중에 1급 가면 그몇 초가 가까그몇 아. 초가 모여서 나중에 문자라도 풀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급은 요리가 충분한데 나중에 1급 가면 학교이속떨지는이가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음.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나중에 세무로 가면 1시간 반을 아. 이 시간이 좀더요어 아. 오히려. 네. 이이제무하고 비슷한 학교이 나오는 이가더아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최대한 플러스 버튼을 음. 는 것도 조금씩이라도 더 빨리 단축시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3페이지를달려보십니그 <웃음> 메뉴의 동 충분해요. 자, 일단 날짜를 일로 하나 적고 한줄치게요 그러면 분 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동보이요제 하단에 보시면 일번 출금, 이번입금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육번 결산 이렇게. 예, 일번 차변 일생이고 3. 이런 차변들 가 오, 진짜 잘쓰시네 차변 가 여기서 차변을 쓰시는 거일번 어. 출금. 자 그러면 출금, 출금이 뭐냐? 출금. 우리가 네. 이 시험 치십에는전산력이은 출금, 입금이라는 거는 그냥 안써버요 잠깐 좀만 쓰시고 네. 안에 갈리시. 자 출금이라는 건뭐냐전 현금이 나왔을 때서 예를 들면 상품을 상품을 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전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서 금액을 서한국에면한국뭐라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이한에다 빠져나간 거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런데 비품도 100마리 산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다 줬어요. 자, 이때는 출금을 쓸수 있을까요? 네, 안돼요.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계정과 비품이라는 계정이 따로 들어가 그리고 돈이 현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금 상품 시험 종목 및 평가 단위 범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 아니아니는 108회 시험이고 6월 3일 날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간도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출금이 가변대변으로 적혀있는거 보이시죠? 응.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월 2일에 연금가든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3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어? 그러면 32만원이라는 현금이 지급되었으니까 나갔나요? 들어왔나요? 나갔어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걸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밥 먹은 게 복리후생이라는 게 빠따 안 떠오르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리후생이라는 게 차변에 가까, 대변에 가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뭐는 확실하죠? 그건 그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하셔요 반드시 차변을 하고 대변을 하라 이게 아닙니다. 대변을 하고 차변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변을 먼저 확실한 걸 쓰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구분, 처음에 몇 번을 할까요? 대, 대변, 대변, 4번. 네, 4번. 그리고 코드 번호 안 외우셔도 그냥 한글로 현금. 네, 이렇게 쓰시면 자동으로 현금하고 또는 튀어나오요 자, 얼마를 쓰셔야 되나요? 네, 32만. 쭉 가서 32만을 쓰시면 됩니 첫 번째 현금 32만 원 쓰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에서는 차변 네, 3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첫날에 비용이라는 걸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금이라는 걸 쓰고 보통 예금이라는 걸 쓰고 할 건데 매번 상품만 살수 없죠. 그러니까 복리도 쓰고 접대도 나갈 거고 기타 비용들이 나가는 걸 미리 좀 기억하자. 자 우리 직원하고 밥을 먹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렇죠. 음, 리유생비 복리, 복리, 우생. 음, 접대비하고 복리후생은 우리 회사 사람이냐 다른 회사냐 이걸 갖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직원하고 밥 먹으면 접대가 되고. 음, 음. 그러면 복리라고 한번 쳐볼까요? 음. 네. 자 이제 엔터 치니까 뭐가 하나 뜨나요? 여러 가지 많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공리라는 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뜨는데 자, 이첫 번째 제조 원가라고 뜨는 거는 제조 공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경리가 지출이 되면 이 제조 원가라는 공리 구성비에 넣어 주셔야 이 비용이 물건을 제조하는 비용에 포함이 다 되는 거 아, 그죠? 제조회사. 네. 그러면 도구회사, 도구 원가는 도구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하청 받아서 물건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죠. 그래서 가끔 노브랜드 참치캔 만든 공장 이렇게 보면은 동원 참치 만든 공장하고 막 똑같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 공장에서는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 그런 회사가 이제 도그 이렇게 하는데 관련한 회사도 있어요. 예, 분명한 건설업이 되죠 운송은 뭐 화물 택배 이런 되죠. 그런데 이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판매, 상품, 상. 그러니까 이 사무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것들은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판매관리비 판매 음. 들어가.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음. 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금은 개인 회사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사는 매장 상품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를 일단 지불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 아직 사용 안할 거. 그리고 나중에 이금에 관련해서 조금만만 쓸 건데. 또 e are c 구성은 n g 거 y yourself. Also, what 우리는 판매 관리, 그래서 마우스로 거기를 n e 게 o w many 내려 e 서 o u Also, you are. s o m e 가 o d y you are. Tadu was having another. y o 나 a 드 e a p r o g 이게 k y m 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마지막 금액을 자동으로 d Good. 음. 네. 근데 o d 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끝까지 사용 o o d Good. g o o 자동, o o d Good. Good. Good. g o 끝까지 입력하는 건 내가 좀지만 마지막까지 그거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데지금이거는요렇두 개니까 괜찮은데 나중에는 개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더 써야되는데 자동으로 똑 떨어지는 그 금액이 때문에 너무 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쯤 있는데 어쨌 우리는 조쓸 거니까 자동으로 금액이 일 떨어진다는 거기하면자그 이제 1번 문제가 끝이 납니다 자그한번더겪까요 2번 문제 으요자 입금 중이지만 차별적으드리겠습니다자 광주 상사의 외상계출한 상품 대본 250만원을 전액 상품으로 어얻었겠까요 실수라는 단어는 아시죠? 네, 맞다 받아드렸다 <웃음> 그럼 갑자기 지금 상금 매출을 써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 전에 상품을 팔면서 그때 돈을 못 받아서 외상 매출이라고 했는데 그 돈이 이제 들어온거그 외상이 이제 들어온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할까요? 외상 부터 어을까요 현금부터 넣을까요? 순서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실한 걸 먼저 하시나요? 네. 그러면 일단 확실한 게 뭐야? 현금 매출했다. 네. 그럼 한금 들고 왔네요. 네. 그다 차변에 부분 네. 반반 날짜는 몇으 가까이 있는게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일로 좀 갈게요. 이거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냥 어, 날짜는 상관없어이해도 되고 도고상니 지금은 날짜 지금 오, 연습만 할겁다 자 차별액 현금, 얼마를 할까요? 이게 웬만자 이제 대단해. 그러면 대변들어가서자세거든요 그래서 출만 그래서 외상 치자상니까 많이 나오 그래서 외상 출노 해야 될 거래처는 있다가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자자가 지금 이상이나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거든누구상인지정하게 우리가 실무조건, 사회에 가서 이 업무를 보실 때는 사실 모든 계정에 다 거래 수 있는 거래. 보통 예금에서 거래 수 있는 거래. 왜? 나중에 찾아야 돼. 어? 4월 2일 날 보통 예금은 얘네들 얼마나 줬지? 찾아봤는데 거래 수가 없어. 그 보통 거래를 하나 증권이 아니식 대표적인 주식. 자, 이 주식 거래가 뭐냐면 유가증권의 그 정의.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 가치가 있는 증권이 안되시고 아, 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6만원에 현금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자 근데 목적이 뭔가요? 뭐 목적으로 샀다고 알려주나요? 단기간 그렇죠. 매매 차이를 목적으로 한다. 즉 올해 포함 내년까지는 이 주식을 그냥 팔아버린 목적으로 이 주식에 투자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표현이 되요. 음. 단기 매매 증권. 올해 포함 내년까지 팔아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자, 겠죠 그래서 로북은 액면하는것시공장 가치 금액으로 몇 주를 샀는지 곱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비가 이필아하 네. 자 이제 밑에 대당금수익 나오죠. 주식에 투자하는, 지금도 혹시 주식에 투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은이 회사가 1년 동안 성장한 그리고 수, 수익을 얻은 이돈 중에 몇 가지 사용하고 또 다음 연도 지출될 돈 빼놓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이 돈을 주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좀잘 나갈 회사한테 투자해야 합니 그럼 이 사람이 상당히 환급해 버리면 나는 배당금을 많이 받는다. 그걸 배당금 수익이라고 한다. 오, 네,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한다. 주식에 투자하고 네, 주식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하면 배당금 수익. 자, 아까 수익 계정에 색깔이셨지만 배당금 수익은 결과인가요?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배당금 수익이라는 것은 원인니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을 뭘로 받아야 돼요? 네, 돈으로 받아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수익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하면 보통예금이 차변, 배당금 수익은 대변, 대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자, 이자수익은 사채 투자하면 은 이자를 받아요. 예, 그래서 사채 투자하고 받는 돈이 이자수익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익은 말이 쓰이죠.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도 이자수익. 사채 투자하고 이자 받아도 이자수익. 예, 그래서 이자수익은 단지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이자수익이 아니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이자수익. 예, 통장에 돈을 넣고 은행 이자를 줘도 이자수익. 같이 도이 2번 이수표는 현금. 네, 현금이죠. 타임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해도 현금이 현금 되죠. 당좌예금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4번이 아니에 장기 금융상품. 그럼 8번은 자, 8번은 역시 4번이에요. 정기예금 이거는 단기금융상품인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이 문제를 혹시 푸실 때 현금이 형성사상이 어찌 될 건지 혹시는 모르실까 싶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식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이런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뭐 어, 집에서 꼭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또 그냥 푸른다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 한번더 알려주십시오. 네. 설명을 한번더 간단하게 타고 넘어가게요. 또 어,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은 죽어갔습니다. 不准备不准备 l e t s go 是,let's sure, go,let's go, let's go.